오디션 보러 갈때또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프로필을 제작하죠. 프로필을 제작해서 거기에 그 프로필 사진도 붙이고 경력 상항들 기재하잖아요. 근데 되게 주절이주절이 많이 적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온 경력들은 별거 아닌 역할들이었을 거예요. 제가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역할을 했으면 이미 오디션을 보러 다니지 않고 캐스팅을 당하고 있겠죠. 제의를 받겠죠. 근데 오디션 경력에다막 이것저것 많이 써요. 너무 많이 과장되게 쓰지 마세요. 그리고 뭔가 그 칸을 채워 넣으려고 하지 마세요. 거기 보면 저도 기획사 이렇게 기획사에서 이렇게 오디션 보러 온 친구들이 프로필에서 이렇게 막 기재해서 보면 이건 뭔 드라마야? 이건 무슨 연극이야? 몰라요 관심 없어요. 실제로 거짓말 써도요 관심 없어요. 그냥 좋게 생각하려면 연기가 좀 부족한데 얘는 캐릭터가 좀 괜찮은데 연기가 좀 부족해. 근데 보니까 경력이 좀 있네. 그래. 좀 해봤으니까 잘하겠지 이렇게 쓰이는 정도 아니면 오디션 되게 많이 본고 아니 역할을 되게 많이 맡았어 근데 도 아직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네요 그러면 얘 연기 수준이 별로란 얘기예요 이거에 신경 쓰지 마시라고요 그 프로필 기재란에 너무 많이 빼곡하게 채웠을 때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 어떤 그 감독이나 그 기획자 입장에서는 성실하게 확실하게 열정적으로 준비한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막 이상한 역할들 막 쓰고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늘려 보려고 애쓰지 마시라는 거죠 상대방이 알만한 것만 쓰세요 상대방이 이건 충분히 알수 있는 거라고 그런 거에다가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진 찍을 때도 프로필 사진 찍을 때 여러분들은 자기 모습을 잘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근데 잘생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역할을 받기 위해서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기서 되게 몰라요. 되게 답답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눈빛을 보여주고 느낌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쵸? 전신사진을 되게 멋있게 폼 잡고 찍어. 아니면 바스트를 찍었는데, 어, 내가 좀 뭐, 뭐, 힘을 주고 찍거나, 폼 잡거나, 막 주연 배우처럼 포즈를 찍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눈빛 신경 쓰고 어, 손동작 하나? 손을 만약에 뭐손 올리고 찍었어요. 폼 잡고 찍지 마시고요. 되게 부드러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볼때아 요놈 끌리네 이렇게 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연기자들이 오디션을 볼 때는 그 배우가 내가 지금 생각하는 배역하고 잘 맞나의 이미지가 더 중요한 거라서 그 배우가 그런 느낌이 난다 생각하는 걸 보고 찍거든요. 난다 생각하는 걸 보고선 캐스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로필 사진을 찍을 때, 자기 잘난 모습을, 나 잘생겼습니다를 자꾸 보여주려고 하지 마시고, 나 이런 매력이 있어야 하는 사진들을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경력사항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셔도 돼요. 경력이 없어서 나좀 초라한 거 아닌가. 그 너무 위축되지 마세요. 경력 많다고 해도, 오히려 안 뽑아요. 저는, 저는 그래, 저도 그랬거든요. 제 주변에 감독님들이랑 얘기를 해봐도, 이렇게 경력 많은데, 아직도 무명이잖아. 그 무슨 말일 거꾸로. 연기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라 그리고 오디션 보러 가면 서류 <웃음> 제출하시죠 그리고 날짜되면 오디션 시험 보러 오시죠 좋아요 연기자들은 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연기자가 됐을 때 얘기고요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어떻게든 배우를 하나 따려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연기자라고 하긴 그렇고 연기 지망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디 가서 자기 연기자입니다 라고 얘기하신다 그러면 조금 오버하는 거고요 연기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연기 공부만 한다고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기 방에서 혼자 처박혀서 연기 죽어라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뭐예요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어, 오디션을 보러 갔어도 이게 이제 어려운 부분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내가 제법 실력이 있는 것 같고 노력 많이 했고 그래서 이번에 귤꼭 잡고 싶다면 기획사에 제출하고 오디션 날짜에 가서 오디션 보고 나서 연락만 기다리지 마시고요. 근처에 그 기획사에 갈 일이 있거나 그 제작사에 갈 일이 있으면 그냥 소소하게 기회가 되신다면 소소하게 바카세라도한병 사갖고 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면서 그냥 드려보세요. 그러면 누구세요? 그러면 아, 지난번에 뭐 했던 누구입니다라고 알려주고 가세요. 그 말이 실제로 영향력이 있든 없든, 그게 몸에 배서 그런 기회를 한번더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오디션을 보러 왔지만 그냥 갔어요. 근데 감독님들이나 제작자 입장에서는 저놈은 인간성이 괜찮네, 저런 놈을 좀 도와주고 싶네. 저 친구는 정말 할 의욕이 있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간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막연히 나 불러주면 좋고 안 불러주면 난 어쩔 수 없어 이럴 거라면 그렇게 해서 연기 시작할 거라면 하지 마시고요 정말 아나좀 쪽팔린데요 아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 가, 가지실 거면 하지 마시라고요 시작을 했으면 그렇게라도 해서 내가 창피하고 뭐하고 그렇더라도단한 번의 기회가 더올수 있다면 그걸 잡으셔야지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한다면 떨어져서 실패하고 사라져가는 연기자들이랑 똑같은 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니까 이것도 기억하셨다가 오디션 볼때꼭 실천해보세요.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